이따가 없이 박수를 많이 찬니다. 신랑 임모가잘 살아요. 부탁합니다. 지금부터서 우리 한평향교에서 전통 혼례인 혼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쪽 틀어 틀어 틀어. 아니, 해 진짜 경품해야 되죠. 어, 지금 최에서요. 최쳤어. 경품오류 하나. 앞으로 앞 여기, 자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서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뒤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신랑이 입장 입정이 행치령예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예입니다. 신랑 행우 신부가 좌우 집사 허우 동기 2초 전도 신랑 신부 식으로 신랑은. 신부 집으로 출발하시고 아우 집사는 둘 따르시고 아우 집사 네, 좌우 집사가 신랑 을 따르시오 네. 청사초롱을 든두 사람은 네. 청사초롱을 든두 사람은 신랑 앞을 인도하시오 생결안에 네. 네. 네. 신랑이 신부 집에 기르기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기르기는 자손을 많이 낳고 차례를 지키며 배우자를 다시 구하지 않는 새로 알려져 그렇게 살겠음을 하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지 부실 천제봉아서양이신랑지후 신부가 서계 동양이 신부와 아버지는 방안 계단으로 동쪽 아래로 내려가 서양에 서시오. 신랑은 신부 집에 이르러 한번만 한번로 나와라 동양에서 서시오. 아, 신랑 신부에서 신랑신부서 쭉야 뭐? 여기서 먼저 절을 하시오. 아니, 영어 잘안 해. 아, 어어 어. 그게. 신이 내 예, 예. 음. 자이신랑 내가 아니고 인들 했다. 집안집안자 내가 해줬는 말을 못알아신랑한테 줘. 신랑한테 줘. 기둥이면 남쪽으로 저쪽으로 서쪽으로기둥이때 방구는 신랑의 오른쪽 조은 뒤에 서서 신랑에게 기르기를 건네고 신랑은 기르기를 머리 쪽 왼쪽으로 하게 받으세요. 주인 순성 천 상기통 주인이 먼저 올라 저쪽으로라쪽에 저쪽으로 서요. 아, 그나 땅은 앞쪽에서 부상해야 주세요. 예, 됐어 됐어. 그렇게.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상에다, 어? 상에다, 상에다, 상에다. 어? 예, 예, 예. 아니, 아니, 상에다, 상에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상니다니상해다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맞아 맞아 맞아. 박더 올리고 일어나 두번전 하세요. <웃음> 주부는. 연안 쌍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걸 들고. 저, 방에서 상을 나와 집사원을 구출하 남은의 에 상을, 상을, 상을. 상을. 신부촌. 너는 그쪽으로 걸고 너는 그쪽으로 걸고. 신부 나오시고. 신부 나오셔. 나도 그치 평풍 뒤로. 평풍 뒤로 놓고. 나 신부 나오셔. 얼굴 가리고 나오셔. 신부촌. 초 신부 나오세요. 그냥 청사처럼은 치워버려 다 치워버려 치워버려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신랑과 식부는 마주 보고 사세요 이자 가만히 서어이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랑은신 이렇게, 음하고 신부는 허리게 이렇게, 이하세요렇게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신랑 이렇이 앞장서고 신부는 게따라가이요게이무게이렇이렇세요 <뽈> 의자를 가서 의자를 바로 놔도 안고 저기 아. 의자를 가지고 의자 가지 어그냥 놔도 그냥 그냥 의자 그대로 놔두요예 네, 그대로 놔둬 그대로? 네. 그러면 이대로 요 네. 사후 양쪽에 서시고 신랑은 동쪽에 서양 사양, 동쪽에서 서양에 서시고 네. 신부는 서쪽에서 고양에 아. 서세요서지 말고 앉지 말고 에 서양에 서랑에 서양에 서양에 서 처음으로 만나 마절로 인사하는 의시입니다 점점 점척 거치기 아니 신부 양과 혼께서는저저어머 아. 어머니가 일어나시오. 어머니가, 어머니가. 일어나시오. 야, 을 뭐, 아, 나이타, 없나 봐? 나이타, 어 나이타가 있네. 나이타, 나이타, 어, 시이나가타나이 나이타, 나가. 나이타, 분, 나이타, 아, 나이타, 어흐, 나이타, 나이타, 나나 나이타, 나이타, 이이이 나이타, 아이, 깜빡 아, 여기 아, 여기까지. 아, 여기여기까다 아, 여기까지. 아, 아, 여기까지. 아, 여 아, 아. 아 바람 안붕게 괜찮아요 바람 안붕게요 구멍 뚫어 갖고 와야 돼데이 네, 바람 안붕게 괜찮아요 네. 나타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리, 이리 와서 이리, 이리 와서 서로 저러고 가 서로, 서로 저러고 양과 호재께서는 첩첩 응. 하셨으면 제대로 돌아 가세요. 어? 아니, 여기서 불을 붙여야지. 왜 여기서 불을... 아니, 붙였는, 데꺼붙였나 붙였어, 붙였어. 됐어, 됐어. 응. 응. 나도 됐어. 응. 그래, 서로, 서로 이렇게 말주셔서 저러고, 저러고 이제 퇴장하시오. 잠깐만요. 다시 저러세요. 다시, 다시 저러세요. 저러. 자, 퇴장하시오. 네. 신랑 신부 수그 집까지 저 관수 세수 신랑과 신부는 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수분으로 닦으세요. 알아요? 십육 번손 씻으세요. 깜빡이고 있어. 신랑은 서양에서 신부에게 어. 신랑은 서양에 신부에게 업하고 신부는 동양에 허리굽혀담례하세요 신랑은 동쪽 자리로 나아가고 신부는 서쪽 자리로 나아가 서로 마지 보고 서세요. 야, 그대로 계시고. 네. 신랑 신부 집사 교행 복일 신랑 신부 집사는 각기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신부 손 재배 신부는 두번 먼저 네, 네. 두번절 하세요. 신부. 네. 안녀앉안녀고 앉아서, 앉아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아, 양쪽으로 접어줄게요. 집사를 흔들잡흔주세요아서가이오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요 같이, 같이 앉아요. 아, 어깨요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 앉아요, 앉아요. 아, 앉아요, 앉아요. 그래. 빨리 일어나지 말아요, 같이 어나요한번 같이. 더, 한번 더, 한번 더. 천천히. <웃음> 신랑 다밀베 신랑은 한번절 하세요. 큰절로, 큰절로. 아, 이거 잘하네. <웃음> <웃음> 신부 후 재배. 신부는 다시 두번 절하세요. 천천히 아, 아까 같이 그렇게 절해요. 신자잡으셔세요 어깨를 잡아세요 신랑. 다시 한번 절 하세요. 집사는 안 해도 되요? 되는... 서천지례는삼나만사의 주제자인 하늘과 땅의 행복한 부가 될 것을 세하는 절차입니다. 신랑은 신부 불신 담례 부추자 신랑 동 신부 서 신랑은 동쪽 자리에 서양에서 아, 아, 쉬고 서양에서 앉고 신부는 서쪽 자리에 아이고. 동양에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신랑 신부 좌집사 후 잔반우 신랑 신부 우집사 척주 신랑 신부 좌집사는 자을 신랑 신부에게 드리고 우집사는 술을 따르세요 잘하네 응? 잘해 우집사가 어, 술 따르세요 우집사 신랑 신부 봉 잔단 서천하 잔단 제주 서지 신랑과 신부는 잔을 받들어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잔반을 내려 제주해 땅에 서약하세요 땅에 다갔다보이세요 아, 다 들고, 다 들고. 와, 다 들고, 그 다, 들고 와, 다 들고 와서 거는 반부 따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잘하시네. 신랑 신부 좌 집사 수 장단 반추 고쳐 신랑과 신부 좌 집사는 찬반을 받아 원 자리에 놓으세요. 신랑 신부 우집사 치우 공기 신랑 신부 우집사는 안주를 들어 긴 접시에 담으세요 젓가락만 올려놓으시오 거기다가 에. 서배우래는 배우래, 서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훌륭한 남편과 어진 아내가 될 것을 서로 소약하고 세약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양쪽 우집사는 근대상 앞으로 나아가 신랑의 우집사는 홍실을 왼손에 걸치고 신부 우집사는 청실을 오른손에 걸치고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네. 됐습니다. 각 좌집사는 장난을 신랑 신부에게 드리고, 우 집사는 술을 따르세요. 신랑 신부는 잔을 받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생각하고 술 반쯤 마신 다음 잔을 다시 오집사에 주세요. 반쯤 마셨어요. 반쯤 마셨요 반쯤 어요 여덟 일이 갖다 줘야 되니까. 각 네. 우집사는 잔만을 받아 일어나 각기 상대편의 신랑 신부 자리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잘하네. 각 오십사는 잔반을 신랑신부 좌식사에게 주세요 좌식사는 잔반을 받아 신랑신부에게 들이세요 신랑신부는 잔반을 받아 가산도 필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사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손을 마신 다음 잔말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입만 돼, 입만 돼. 어. 신랑 신부 좌집사는 잔말을 받아 신랑 신부 우집사에게 주고 잔말을 받은 집사는 제대로 돌아가 잔말을 원자리에 놓으세요 신랑 신부 좌집사는 잔대 위에서 잔을 내려 상 위에 놓으세요. 각 오직사랑 큰배상 위에 표주박을 나누어 가져다, 가져다가 신랑 신부 잔대 위에 놓으세요. 표주박, 표주박. 표주박. 표주박. 표주박. 아까, 아까 표주박. 두, 두 분이 나눠가죠. 하나씩 나눠가죠.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근데레란 표저박 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레는 표저박 잔이 원, 원래는 한 통의 박이 두 개의 바가지로 된 것인가. 그것이 다시 합쳐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따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합의 부가 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즉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 돼 있지요. 각좌 집사는 잔반을 들어서 신랑과 신부에게 드리고, 각우 집사는 표지박을 잔에 술을 따르세요. 아니 아니 표지박 같은. 어, 신랑 식부는 표지박 잔을 털어 술을 마시고 잔방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마시고 좌집사는 잔을 받아 원자리에 놓으세요. 각 우집사는 표주박 자리를 가져다가 전철상 위에 합쳐 놓은 다음 손 놓고, 아, 자리를 펴고, 돌고 펴고, 요렇고 나오오 요렇고 나오오그 다음에 그 합에서 놓으세요, 합에서. 요렇나오시오이렇게 응. 응. 합해서 그 합해서 네, 예, 됐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서세요 신랑은 신부의 업하고 신부는 허리굽혀담대하세요 성원 선... 어. 성원 선언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대차례 조금 한발... 신도한번 성훈 선른문 신랑 조현기군 신부 세팅 타이어나. 이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일과 친척과 많은 친지 앞에서 축복받은 혼인의식을 올렸으므로 이에 성혼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라던데 한쌍의 원앙처럼 정답게 살면서 삼강오른을 기본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모험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0일 한편향교 실천예절 지도강사 김주환 이사입니다 다음은 내빈께 인사가 있습니다. 신랑신부 내빈에 대한 인사를 한쪽까지 같이 서시죠. 오쪽으로오세 아니. 아니 아, 이리 와. 와. 아, 니성님 여기서 저쪽을 향해서 오시게요 저쪽에 양쪽으로 가오게요 양쪽. 으로 예의상 이쪽으로 가셔 신랑 신부가 하고 또 주인이 담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 식으로 신랑 신부 양과 혼도 같이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죠 그렇게 합니다 신랑 신부 양과 혼도 때 내빈 때 인사 박수 시죠자 뒷방 오세요 뒤로 들어가 주세요 또 다시 동편에 계신 내빈께 네 신랑 신부 양가 혼주 인사 큰박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절대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랑 신랑 신부 사진 이렇게 찍고 여+ 네. 렇게 찍고 네저 정교님이 뒤로 가셔 가운데로 가운데로 쓰시면 신다 네. 아니 정교님 먼저 찍고 나머지 찍어. 네. 찍고 나, 나, 나중에 가족사진 찍어. 요만가마부 네. 나갈 때고가만찍 나갈 가마는 나갈 때 끝나고 가가족 사진 찍으셔만 자, 가위찬이 형어 야! 이리 와, 아, 아, 그래. 실은... 어, 이 이거, 끊었으면 눈이 열려. 끊었으면 눈이 려한번 주문. 진짜 말이말이아봤어이안찍어졌 실은, 상 뒤로, 신랑 신부가 서 이렇게 칠해, 정상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쳤는데. 얘 네. 음, 네. 잘나 네. 지금, 신랑 신부 위치도 바뀌어요. 네, 었 네, 제가 이제, 네, 인제 말씀드린다. 네, 이제 끝났으니까. 네, 네, 네, 네, 원래 신부가 홍이고, 신랑이 청이에요알았으니 네. 알았으니까. 네. 그대로 오시오. 그대로 오시오. 네, 네, 네. 알았으니게 네. 네. 네. 네. 네. 사진은 이제 제대로 찍어야지. 네. 먼저, 어, 먼저, 저 신랑 신부 사진부터 찍은 다음에, 신부 사진. 조금만 넣어보세요 어, 사진 찍게. 안 찍어? 네. 봐봐. 야 신부가 조금 더 뒤로 들어. 가 뒤로. 예예 됐어됐어. 됐어. 이제 우리나 할일 없죠. 예예. 예, 어,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 어, 어, 돼 이제. 아니 우리 다 갈아입어요. 으 예. 가시게? 예. 다예다 갈아입으러 가네. 끝났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가자가자. 가자. 야 이거 놓고 가자 들어가. 맛이 아는 거. 어. 맞아.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다시 한 번. 네. 자, 하나, 둘, 다시, 웃어요, 웃어, 웃어.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어요. 자, 잠깐만요. 잘생겼다. 아, 사진 끝나면, 끝나면, 촬영 끝나면 해, 촬영 끝나면, 힘든 게. 야, 야, 야, 야, 아비, 야. 촬영하려면 몰랐으니까 지랄이. 그래, 그래, 그래. 한번 해봐, 해봐. 한번 둘어가야지제 네, 해봐. 저희 무인들은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 잠깐만요, 사진 찍고 올게요. 에. 사진 찍고, 나중에, 나중에. 아직도만 봐, 꼭 찍어. 앞으가요가요 음, 이따가 사진 다 찍고 이제 신부가 나, 나올 때 그때 찍는 거예요? 아니 그라. 우리